등사장길을 달리다 하체의 큰 충격과 함께 엔진을 누유및 경고등이 표출된 채 입고된 차량입니다. 입고 당시 딥스틱에 오일이 찍히지 않아 오일이 보충 후 시동을 걸고 리프팅에 확인한 모습입니다. 오일팬 하부에 크랙이 생겼네요. 오일팬 교체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 오일팬을 가로지르는 배기라인을 조심스럽게 탈거합니다. 플러그를 개방해 입고 전 주입했던 오일을 배출합니다. 오일팬 고정 볼트를 풀어주고요. 접합부를 밀봉하고 있는 실리콘을 제거 후 오일팬을 탈거합니다. 탈거 후 남아 있는 실리콘 제거 및 클리닝을 진행하고요. 탈거된 오일팬 내부의 모습입니다. 준비한 부품의 모습입니다 해당 차량은 일체형 오일팬 타입으로 통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상하부가 분리되는오일팬과 비교해 무게며 크기까지 상당합니다 신품 고정 볼트도 함께 포함됩니다 차대 번호를 통해 구입한 전용 실란트입니다 쉐보레 품번에 찍혀있지만 내용물은 록타이트 제품이네요 신품 오일팬 표면을 클리닝한 후 실란트를 도포합니다 실란트 도포 완료 후 10분 안에 오일팬을 장착해야 합니다 매우 조심스럽게 오일팬 위치를 잡아준 후 약한 토크로 신품 볼트를 체결합니다. 토크렌치를 이용해 1차 체결합니다. 2차 체결하고요. 사이드 부분도 정확한 토크로 체결합니다. 체결이 완료되었으면 최소 6시간 이상 건조를 진행합니다. 건조가 완료되었으면 조립을 시작합니다. 신품 배기 가스켓을 준비합니다. 기존 장착면을 클리닝하고요. 신품을 장착합니다. 탈거했던 배기 라인과 산소 센서 커넥터를 장착합니다. 토크렌치를 이용해 고정 볼트를 토크 체결하고요. 신품 오일 필터 오링에 신유를 도포합니다. 손으로 돌려준 후 토크 체결하고요. 엔진을 교환 시기가 다 되어 오일 보충이 아닌 오일 교환 작업으로 진행합니다. 에어클리너를 교체합니다. 준비한 오일은 x k 히크 X7 W20입니다. 덱소스 1 젠투 규격을 충족하는 100% 합성유로 해당 오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유를 주입합니다. 자. 엔진일 팬을 비롯해 오일 필터와 드레인 플러그 모두 깨끗합니다. 작업이 잘 되었습니다. 시동을 끄고 수분 후엔진일 레벨을 확인합니다. 맥스에 세팅되었네요. 다음 교체주기 스티커까지 부착하면 작업